로미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줄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또 수입한 바이킹을 가지러 왔어요. 지난번 수입했던 로미랑 같은 모델이고 요번에 색깔만 이제 요 화이트톤이에요. 운 좋게 또 경매에 올라온 거를 제가 개설을 하게 됐고요 오늘 요 새벽에 지금 새벽 5시인데 제가 가질러 왔습니다 모양은 이제 같은 연식이라 이것도 67년도 모델이고 바이킹이에요 어 저희 지금 화한 모델인 롬이랑 같은 디자인이고 이렇게 외관은 동일하게 생겼고 이것도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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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킹 지금 한 1차 작업이 끝났어요. 이제 다 탈거를 하고 어, 내부 색깔이 제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그걸 다 이제 페인트 작업을 이제 마쳤거든요. 그 중간 과정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로미오와는 다르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하얀색 이제 화이트 톤이 었죠 그래서 내부도 이제 우드와 화이트 투톤으로 가려고 지금 내부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 칠을 했어요. 제가 갖고 왔을 때, 이제 전 차주분이 이제 민트색으로 다 칠을 해놓으셔가지고, 어 저희 컨셉이랑 좀안 맞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로미 기존에 작업했던 이 나무 톤과 이제 화이트 톤, 투 톤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천정이랑 이제 마감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베드공간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요게 지금 전에 사왔던 바이킹이랑 약간 레이아웃이 틀려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 이제 요 가벽도 있고 해서 여기도 탈거를 해서 이제 스위치가 이제 고객 이제 이쪽으로 아마 올것 같고 어 전면에는 이제 그대로 그대로 여기가 싱크 부분이. 갈겁니다. 이제 이쪽에는 이제 화장실이 있던 부분이고 여기를 다 탈거를 해서 여기 이제 냉장고가 오고 이제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네 레이로미와 네 동일하게 갈건데 거기서 아마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식으로 저번에 이제 민트에서 전체적인 톤은 이제 이 톤으로 갈거예요저 캠퍼에서 처음 보시던 하는 화이트 톤인데 잘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나머지도 마저 다 작업을 해서 어, 영상으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자노미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줄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팅이 마감이 됐고요테이블이랑 체어가 아직 안왔어요 체어는 높은걸로 요거랑 세트로 들어갈 거고요 외관은 롬이랑 바이킹 모델이랑 같은 거라서 이렇게 화이트 톤인데 저희가 우드로 다시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도색을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멀바우로 포인트를 줬고요 내부를 들어가시면 여기는 스위치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자, 조명을 딱, 딱 켜시면 이렇게 침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우측에 이렇게 식기류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롬이랑 제가, 제가, 같은 건줄 알았는데, 사이즈가 달라요. 제작을 하면서 CNC 작업을 해놨던 걸 본을 대보니까, 사이즈가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와서 보니까, 이게 사이즈가 기존 거보다는 조금 큽니다. 그래서 침대 공간도 조금 더 넓어졌고요. 기본적으로는 룸이랑 동일하게 내추럴하게 우드와 식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네, 그만큼 공간이 조금 더 넓어졌어요 여기도 다시 조금 마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반대편 싱크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넓게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중간 부분도 훨씬 더 넓어요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도 넓고 여기도 기존에 없던 소품들로 조금 더 채워 넣었고 여기는 수면등 이렇게 달아놨고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소품은 같습니다. 뭐 냉장고 그다음에 포트 식기류들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인 식기류들도 다 세팅이 되어 있고 냉장고 그다음에 벌레퇴치기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누워서 별자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이렇게 개방감이 쫙 넓게 숙제권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 어 전에 요거 앞전에 했던 시오가 조금 조명이 아쉬워서 요번 거는 조명을 조금 더 많이 달아 놨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포인트로 그래서 더 밝게 이용하실 수 있고 밖으로 나가시면 이렇게 데크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명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짜잔.